여러분, 여수에 왔는데 너무너무 늦어버렸어요. 오늘 낮에 오는 게 목표였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12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늦었습니다. 저희 객실 들어가시면 스파랑 저희가 세팅을 해놨어요. 아, 네네. 바로 이용 가능하신데요 네. 저희 들으셨겠지만 조식은 저희가 숙소 도착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오시면 은 스타일러가 있고 저는 코트를 걸어놨어요 그리고 냉장고랑 간단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인덕션 같은 것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면 은 진짜 넓은데 <웃음> 여기서 운동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면 은 여기 샤워 가운이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침대가 있습니다. 침대는 이렇게 아주 깨끗하고 머리카락도 하나도 없고 컨디션이 아주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면은 거실이 있고요. 이렇게 소파가 있고 맞은편에 이렇게 TV가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가 화장실 겸 스파인데 이렇게 객실 내에 이렇게 스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스파가 나오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렇게 스파를 하면서 여수의 야경을 볼수 있습니다. 매우 매우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건 저예요. 저희는 3시부터 9시까지가 수영장인데 늦게 도착해가지고 수영장을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잠깐 다녀올까 해요. 뭔가 여기 수영장 엄청 예쁜데 안 가면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짧게라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리고 욕실. 여러분, 수영장에 왔어요. 야 야. 어, 못왔어요 어판들 밀어 빠이 사 보고 있었지 응상아 <음> <음 <conferdles> 제 댓글이 쏘고 장봉 느낌보다가 저는 그냥 댓글을 달았는데 네 여보세요? 타격감이 느껴져가지고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가사같은 성격을 아, 가진 것 같아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 오래 못합니다 아발보오죽여버렸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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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Yeah. 아니, 맞는 것 같아. 요 뭐. 되게 신기했고 미숙한 건 너무 많이 보였지만 아 그... 어, 빨리 오, 오, 오, 이번 주거 보고 싶어요. 생각도 좋다. 음. 네 굉장히 냉정한 프로의 세계에 와있는 거고 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결과물이죠. 오늘 그래도 나오셔서 싱글을 하셨던 분들 중에 눈이 응. 굉장히 정확한 응. 표현이 있다고 하세요. 이도이아거방 그래서 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 사실 이나분이 그런게 중요하보다는 자기를 할수 있는 요소가 되면 상관없다 근데 그냥 받았어요 왜요? 아 제가 지금도 어? 그런가? 응어이요 불안도 있으나 맛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났고 요거를 한번만 더 하려고 합니다 다 하고 씻고 나왔습니다. 아. 여러분 아침 온 거를 열어볼게요. 응? 아 그냥 괜찮아 그냥.